일성 전책인데도 상당할 걸, 푹시 푹시 푹시 푹시 130만. <목소리> 자 들어갑니다. 르고 <목소리> <딱하고 요약한> 120만. <목소리> 93만. 저쾅 30만. 와이 <목소리> 뭐고? <목소리> 인마가 나중에 어떤 진보스전이라든지기보이스인마 같은 점수를 조는데역할도좀 뽑는, 달라나? 약간 그런 정도 나는. 자 가보자. 뭐들이, 우와!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어이구, 애들 막실다 갈아놓고 다친 곳은 없으신가 요 이러고 앉았네. 어 관통딜이다 보니까 그런대로 자 한번 가볼게요. 자봄여엘리 출격합니다. 마수 아쿠무 기보전에 한번 데려 얻었습니다. 아 일마 이거는 지스킬 두 번을 써야, 그렇지? 두 번을 쓰면 그다음 공간이 아군한테 부여되는. 유단동안 이렇게 맛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맛을 한번 봅시다 자주피 30번 주고 자 아, 오케이 일단 단위기이제필깍기였고요자 이제 기성 발동됐다 퍽퍽퍽퍽퍽 와우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무시구만 지금 공간 아아이고 버프 플립붙네 아. 공간 플립붙나? 플립제? 어, 다시 해보자 그러면 자, 패를 좀 버리고. 어, 다른 애들 딜은 볼만하다. 그렇지. 일만 이제 서포터로서, 어, 서포터, 서포터다. 버프를 주는 애다. 이게. 자, 이번에 딜한번 봅시다. 이거 두개 쓰고, 이거 하한번 갈기 볼까? 뭐 갈기 볼까? 야, 쟤왜 피가 왜, 쟤왜 저렇게 됐어? 피가 걸리가 됐노? 마일 전차기? 아, 아까 그때 저렇게까지 깎였었나? 죽을 뻔 했네, 정말 한 방에. 팔두개다 떨어지면서 바로 죽을 뻔 했었나? 그렇게 세게 썼었나, 아까? 아, 그래? 자, 이제 개성 발동됐다. 퍽퍽퍽퍽퍽 와우 상당히 괜찮을지도 뭐 일석 마일 전세계 하나에 저 애가 저, 저, 저렇게 빈실됐다고? 그래도 헬인데? 오 그래? 그러면 일단 마가를드꺼 한 개잖아 지금 버프 그러면 두개세개아 잠깐만 버프 개수로 가자 개수로 가자 개수로 가자 다 채웠고 다섯 개죠 이러면 지 이쁘고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요거 두개 쓰고 공간받고뻥 한번 해보자 두두두두 두, 두, 두. 엘리스테를 쌓아놓으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 하나만 딱써놓을걸 그랬나? 하나 정도 쌓아놓을 수도 있었겠다. 어. 자, 오, 얘가, 좀 단단하거든, 얘가 좀 단단하거든, 좀막 근데 얘가 좀좀안 죽었으면 좋겠다. 좀 잘좀견디봐봐 이런 느낌 좀막 듭니다. 지금 감정이 내가. 자, 이렇게두개 쓰면 이제 받았지? 공간 받았지? 이거 일단 한방 볼게요. 이거한방 보자. 어, 팔에다가 공한대때리보자 아. 어. 자 팔에다가 한대 갑니다 샥딜 한번 보자 빡 아, 72만 왜 그랬나 원래 그 정도 나왔는 거 같은데 공간 30% 어? 공간 30% 어?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것도 한번 구경하고 그러면 아마 이거 팔 떨어질 것 같거든 그 정도면 이거 한번 갈기 보자 자그 정도 마다 보겠습니다 음. 하프 우와! 우와! 팔 하나 때리는거에 88만 나왔다 방금 뭐오와 30만! 아 툭, 툭, 툭. 와 이거 먹어!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뭐어 390만 나오는데? 대박이다 야, 기보가 되게 쉬워져, 쉬워져. 야, 점수 한번 보자. 많이 야, 많이천 점, 내, 이번 주만점할때 내가 두판 했나? 리트 한번 했거든? 만점 뽑으려고? 야, 이게 확실히 쉬워지는데? 어 뭐, 뭐가, 딜이 뭐가 이렇게 센데, 이거? 야, 괜찮, 야, 기보 하기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안 했는데도 그렇네? 이게 그냥 뭐 대충 뭐, 이거 한번 볼까? 센거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이천 나오고, 그리고 턴도 되게 짧았잖아. 몇턴 소모했노, 지금? 그냥 바로 그냥 애를 쥐기 뿟어. 자. 우리 궁 데미지 다시 한번더더더잘봐 잘 봅시다 다시 궁 구경해야지 궁 근데 방금 막 구경한다 없이고 했는데도 마니천이 그냥 장난스럽게 나와버리네 마니천이 점수 더내려면 이제 열쇠 속으로 때리는 거 5회 채우면 퍼센트로 더 붙으니까 그게 일단 우리의 목표는 미친 궁딜한한 봅시다 아 이렇게 해볼까 그 궁은 다음 방에서 차단됐나 어 차단됐다 차단됐다 그럼 해제 못한다 이 말이지 해제 못 찾아, 전마저거. 해제를 못 한다. 아, 이거 하나 써놓고, 어? 써놓고, 두개다 써놔도 되나? 두개다 써놔도 되겠다. 버프 받고, 이거 버프 올려놨고, 다음부 이거 쓰고, 궁 박을 수 있겠는데? 자,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두개다 써놨어요. 오케이! 버프 하나 더 나왔다. 그럼 스팅 하나 더 쌓거든. 야, 니 뭐, 버프 해제할 수 있겠어, 니가? 마 좋아. 야, 다음 나왔다, 이번에. 이번 판 그림하면 나오겠다 아. 자 지금 일마 스택이 한개 그러니까 두개세개 개 되고요 이거 쓰면 저거 쟤 죽어볼 것 같아 이거 쓰면 그지 이거 쓰면 안 된다 어, 쟤 죽는다 저거 바로 그냥 궁 박아볼게요 그냥 꽝! 버리프고 내가 봐봐 아안 아, 아, 보자 자 컴! 이거 먹어 이거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왜 260만 밖에 안 나와? 노치명이 안 터져서 그런가? 아, 세개다 노치명이었어. 공간이 30% 증가했는데, 공간이면 치확도 30% 증가했었는데. 아, 실망스럽네. 자, 버프 하나 더 써. 더 썼고, 4스택. 벅벅벅벅벅 슥 하고, 어? 공간 아직 있지? 아, 없나? 아, 없네. 없다, 없다. 없구나. 없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2패에서 양팔 다 뽀개고 방관징 없애고 궁 박았다고? 그게 이제 딜좀 세게 볼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궁을 박았으면 최고의 딜을 볼수 있는 건가? 자 일단 풀스택 쌓았고 공간 있고 단일기 한번 보자 야 이게 진짜 야, 이거 잡? 마카 진다이. 아까 우리 삼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번 진짜, 진짜 맛있게 한번본 거네. 야, 만 사천이다야. 야딜 실험하고 있는데 만 사천이야? 어? 야 이거 딜 실험하는데 만 사천 점이고. 이것도 안 했는데 이거 했으면 몇 점이야? 이거 했으면 와 개돌았는데? 이그 정도 되면 이제 일성 전책인데도 상당할 걸. 붉시붉시붉시붉시붉시붉시. 1 3 0 야, 이거 맛있네. 맛까지인데. 팔두개 자르고, 그지? 잘라질 것 같은데. 지금 공간 받아져 있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최대 딜을 보기에 좀 아쉬운 거는, 이마 버프가 지금, 있어. 좀 버프가 좀더 떴으면 좋았을 텐데. 어, 요쪽 팔, 이걸 자르고, 잘릴걸? 공간 받아가지고, 자르고. 맞네 타르미엘좀 맞으면 또 그것도 올라간다 얘가. 어. 아 이게 좀 턴을 더 가면 좋겠는데 턴을 더 가면 좋겠는데 필각당하고좀 지저분해지지 마십시오 죽이뿍시다 그냥 죽이뿍게요 이 팔이 피가 얼마고 52만? 5 2만 충분히 나올 것 같다 51만 일성일마가 51만이 나올지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 한대더 치나 그러고 쾅 그죠? 자, 드갑니다. 조조조조 자르고 120만 치면 쓰 어? <웃음> 93만. 야, 니네 살살해라. 야, 살살해라, 마. 어, 좀막 세다 지금. 저 쾅! 박스 <웃음> 3만 아까 그 대충 해서 1 4 0 뽑은 게됐 나왔는데.